나처럼 안경을 쓰게 돼요 이성적인 저 모든 게다 계산되어 있는 적당 적당적인 이렇게 또라이라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할까요? 당신들 입에서 미래를 본다는 말이 나와요 없니 <목소리> 그러니까 송일권, 이치선, 이두 선수들이 강동기 선수를 대체한다고요 퓨처스 리그 성적도 시원치 않은 30대 초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저 토익 공부할 책, 이제 기출문제를 돌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주문한 거. 이거는 신발 정리하는 건데, 제가 신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, 신발이 요즘 다 엉켜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한번 정리해주려고 샀습니다. 짠, 보이세요? 신발이 넘쳐가지고, 이렇게 바깥까지 다 나왔거든요? 요거 한번 정리해 줄게요. 짜잔. 여러분, 그래도 나름 깔끔해졌죠? 근데 신발이 여전히 좀 많아가지고, 이거를 좀더 추가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. 탄수 함량이 0.7g 이에요. 오 냄새는 좋은데? 제가 마들렌 엄청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도 자주 만드는데 레몬 마들렌을 특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레몬 마들렌은 집에서 만들어본 적 없어가지고 좀더 기대가 돼가지고 얘로 시켰는데 조금 해동되면 먹을게요. 실에서 꺼낸 지 10분도 안 됐거든요 여기 겉에 쪽은 좀 녹았는데 안에는 딱딱하게 얼어 있어요 치즈 케이크 느낌이에요 식감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. 안 뜨거워. 뜨, 뜨거운데? 아니, 올리고 이렇게 따뜻해때 먹는 거예요. 맛이 어때? 맛있어? 이렇게 잘 잡고. 안녕! 이렇게 해줘. 아니, 이렇게. 안녕! 응. 안녕! 하기 싫어? 응. 자다깨서 힘들어? 응. 대답은 잘해주네. 예뻐가지고. 이모 먹는다~ 아이고, 아이고, 무서워~ 알았어, 키워~ 어, 키워~ <웃음> <웃음> <귀여워. 웃음> 어. 여러분, 전 이제 조카 갖고저 내일 하려고, 네일함을 가지고 왔어요. 어, 요즘에 네일 색깔 예쁘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, 아이비치라는 젤네일을 산 거고요.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을 샀고 어, 이 노란색 네일 많이 물어보셨는데 요거는요걸로 발라볼게요. 이렇게 손 끝에다가 다 발라줍니다. 이렇게 한번 그냥 닦아주고요. 한번 구워주면 되지.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. 그리고 야구만큼 지역성이 강한 스포츠가 없죠. 전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은 짜잔. 이렇게 깔끔하게 발랐어. 저 정말 별거 없지만 오늘 스토브 리뷰 그 마지막 회까지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리뷰를 써줬어요. 저희 거 얼른 먹고, 오늘은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. 인터넷이 갑자기 안 터져가지고 그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, 두 영상 업로드도 해야 되고, 그래서 집앞 카페 가가지고 영상 업로드 시키고 오려고 합니다. 여러분 저는 이제 노트북 챙겨서 이렇게 하고 얼른 갔다가 올게요. 짜라란짠. 여러분 저 공부하고 집에 왔는데 이거 보셨으면 대충 이벤트가 뭔지 예상하시나요? 지난번에 피자옥 이벤트에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섯 분밖에 못 뽑았어요 진짜 다들 엄청 길게 글도 써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랬었는데 제가 다섯 분밖에 못 드린 게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에 피자헛에서 신메뉴를 또 내면서 이번에 광고 비대신 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70권을 받기로 했어요. 그래서 이벤트는 이렇게 한 분당. 두 판을 드릴 거고요. 다섯 분총 뽑도록 할 거예요.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올리면서 요즘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직접 음식을 만들고 후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자, 얼만큼 이렇게 뺄수 있었다는 라뭐 경험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제가 좀 늦더라도 다 답장을 드리고 있긴 한데 그런 분들에게 감사해서 지난번에 약속 드렸듯이 이번에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분들에게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에 고정 시켜두도록 할 거고요.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 사진을 올려둘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냥 진짜 짧게, 짧게 그냥 글을 써주시면 제가 그 글을 다 읽어보고 다섯 분 선정해가지고 DM을 바로 보내도록 할 겁니다. 기간은 오늘부터고요.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날 DM을 보내도록 할게요. 식단 올릴 때 유튜브에도 따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. 많이 참여해주세요, 여러분. 제가 글다 읽어보고 다섯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보내드릴 피자를 보여드릴게요. 피자 선택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다 먹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포테이토랑 이거는 오마이 가치킨이고요. 얘는 하와이안 피자랑 페퍼로니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맛을 보실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이거는 추가로 제가 따로 구매했어요. 를 음, 이거는 먹어시게요 감자. 음. 음. 그는 감자 피자도 음! 음, 맛있는데? 그 다음에 이 하와이안 피자도 먹어 뭐. 여기 챙겼어. 잘했어. 짠, 남자친구가 깜짝 아, 선물로 대전에서 아, 네, 고마워. 와, 이거 샀어요. 귀여워. 진짜다. 이거 생고 선물. 여러분, 남자친구가 정말 <웃음> 이것만 주고 너무 피곤해서 <웃음> 갔어요. 짠, 여러분. 저는 집에 와서 이제 머리 말리고 오늘 올렸던 영상에 여러분들이 진짜 댓글 많이 달아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이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, 이런 질문들. 그래서 진짜 Q&A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일단 질문을 받아볼까 하고 있어요. 열심히 다 답, 댓글, 답글 달고 있습니다.